디에라, 히바우도 다 봤고. 그 다음에, 포지션 DF로 한번 보자. 아, 급여는 물론, 물론 10 이하로. 디아고 실바를 센터 백기 엘비만 뭐 보자, 엘비. 테오. 테오. 어 태오? 에 뭔데 이렇게 비싸 근데? 95, 93인데 오카가와 <웃음> 가격대가 세다 태오에는. 그냥 브라질 LB로 봤었어. 알렉스텔리스 왜 그래, 이런 소리지 속력 못해도 80 70으로 자 속력이 좀 빨라야 되기 때문에 70 알렉스텔리스 이정도면 강화시키면 되니까 음 어차피 브라질로 강화시키면 돼 괜찮아 브라질로 강화시키고 알렉스탈리스 엘비 그 다음에 얼비 밀리탕인가 역시 밀리탕인가 오케이, okay. 에데르 밀리탄 가고 지금 여기서 180이 딱되는데 넬송쌤의 누가 8인데 9, 9로 봤었을때 따지면은 센터팩 버질반데이크도 지금 보고 히바우드 비히라 둘다 18인데 18이고 여기 3 내려가고 1 올라가고 거실 반대쪽으로 거의 한 3정도 올라가면 쏜 자리에 윙어가 뭐 올라오는데 지금 급여 17짜리인 내가 지금 내가 생각해봤을때 었 펠레가 지금 급여 17이 아니고 18로 알고있고 와 여기서 또 급여가 가로막네 미쳤다 아무리 사기팀 만들려고 해도 급여가 가로막네 알리송 급여가 너무 세긴나다니다아 근데 잘 막아져 애들을 밀리탕 말고, 선수 없나? 급여 팔자리 선수 없나? 와, 추워서 막혀버리네. 뭐야, 이선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 다니 아오베스, 하파엘. 칠칸데 이 손도 속력이는 좀. 안닐루 아, 73에서 70정도도 솔직히 나쁘지 않아? 7짜리면은 그렇지, 지금 급여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으니까 5자리 애들 중에서 속력이 그래도 조금 꽤 빠른 애들 5자리 애들 중에서 가속력이 적도 60나오네 막8 0까지난 말할게 60 우와 우와 장거리 스로인 가능하다 와 이야 수비 아주 멋집니다 와 이야 멋있다. 철원 선수 이야. 야, 팔리기 전에 빨리 사자. 우와, 샀다. <웃음> 이야하, 철원 선수 어디 가서 못 산다. 진심으로 베베 투저 선수 꽤 대단한 선수가 될 거야. 아마 와, 저 선수는 대박이다. 이 선수 야, 가속력이 80 나와. 야 급여 5짜리인데도 성력이 이정도 와 미쳤다 와 진짜 내가 이 선수를 샀습니다 와 대박이다 대박 야, 엄청난 선수다 이 선수 패벳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팀을 조금씩 맞춰보면 은 스티븐 제라드 이제 보내고 어 이제 보내고 히바우드랑 지금 그런 선수들 데려올 수 있자 비이라랑 히바우드 지금 살수 있으니까 히바우드도 한3카비이라한3카 살살녹는 지님 추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질타전 하셨다면 질차져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난 지금 돈이 많아 사오대사오 괜찮아 그 다음에 알렉스텔리스 오사우 그렇지, 이제, 비이라랑, 사고, 지금 팀을 만들어 나간다. 그렇지. 와, 이팀 대박이다, 진심. 굿짜리 하나, 홍철. 자, 그 다음에, <웃음> 비이라, 와. 팀 개좋아, 미쳤어. 와. 비이라, 히바우드. 히바우도 이제 이로고쏜쏜 쏜 자리 이제 다른 선수가 오면 돼 바꾸고 와 급여 딱 됐다 와 이제 반대 아 딱된 게 아닌데 클났다 급여 인데 ㅆ는데 아 터치 못때려오나 이대로 아니야. 근데 알리송은 지금 그냥 이대로 쓰는 게 맞고 알리송은 지금 잘 막아서 진짜 누구를 더 낮추냐 이대로 가다가 누구를 낮추던게 맞을까 윙백들을 윙백들을 포기한다. 나는. 일단 풀백 풀백 또는 윙백이라고 하죠. 그 선수들 포기한다. 그리고 속력 가속력 63 이상 못해도 팔자리로. 필리피 루이스? 애가 왜 여기있어? 와 필리피 루이스 와 내가 봤을때 저 선수 최고의 선수다 오? 키 이종논도 이렇게 빠르다고? 판매어청 하나있다 이런 선수 빨리 사야돼 자 급여 5짜리로 그냥 윈팩트를 포기할게요 윈팩트를 포기하고 옷 샀냐고 야 어디갔어? 이거 <웃음> 사자말자 그 선수 미화됐는데 지금? 아 맞다 안받았구나 가보네 아 놀래라 순간적으로 미화된줄 알았다 보자말자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브라질, 네덜란드, AC 밀란 팀. 이거 세 가지로. 그래서, 이 LB로, 이 선수, 이렇게 사고. 근데, 어째서 이렇게나 많이 되는 거지? 브라질에다가, 바르셀로나까지도 맞춰지네?